c 비 v i d 1 9이 발생한 2020년부터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이 극심한 고통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아세안 회원 국가 대비 3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다른 국가들 대비 월등히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WHO와 UN으로부터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2020년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무려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태국 내 지역 감염 사례가 영해 행진을 이어가는 등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태국은 점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듯한 추세가 이어지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 관광 비자제도 신설, 샌드박스 모델 채택, 백신 여권 도입 등 외국인 관광객 개방이라는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던 태국이 요즘 들어 하루에 무려 1,700명의 확진자가 대량 속출하며 다시 대규모 감염 사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태국 질병관리국장은 방콕의 번화가 통로와 에까마이엔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7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이 길인 4월 5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지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들이 최초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직원들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다른 유흥업소로 이동했고 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까지도 감염되어 대규모 확산을 불러온 것입니다. 태국 보건당국에 의해 공개된 4월 4일 당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화면에 자막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방콕 통로 유흥업소발 감염의 중심에는 재테일본인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촌부리도의 씨라차 역시 잠잠하던 코로나19 감염자가 4월 4일기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에는 신규 감염자가 8명이나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일본인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콕 통로거리에 있는 크리스탈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라차에서 감염이 확인된 8명 중 5명은 전날 보고된 신규 감염자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중 3명은 일본인으로 방콕에 있는 클럽을 방문한 후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크리스탈클럽을 찾은 태국 방콕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는 주태 일본 대사 나시다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난 3월 25일 방콕의 일본 대사관자에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거기에 참석한 시라차 일본인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크리스탈클럽으로 이동해 진행한 파티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방콕 통로지구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에는 태국 정부 경제강요인 에너지부 수판나폰 장관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문 후 정부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판나폰 장관은 통로지역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주태일본대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염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4월 5일 태국 정부장관 중그 누구도 일본 대사관대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클럽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의 소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4월 7일에 태국 최초로 정부 강요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싹시암 태국 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는 수행한 직원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수행원은 방콕클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싹시암 장관은 자신은 해당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싹시암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기 이전 품짜이 타이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아누틴 보건부 장관이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통부 장관과 밀접 접촉한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14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콕 통로에 위치한 해당 클럽은 정치인, 외교관, 사업가, 기타 정부 고위 인사 등 사회 지도층, 부유층이 주로 가는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발단이 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태국 남부지역 나라티와 도의 교도소에서 교도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교도소 내 코로나 검사가 실시됐고 이중 12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96명은 수감자들이고 24명은 교도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24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대규모 확산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나라티와세 교도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내 모든 교도소에 대해 재소자에 대한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대화, 교도소 직원을 통한 음식물 공급이나 영치금을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면회 금지 기간 동안에는 교도소 밖에서 제소자들의 노동이 중단되고 새롭게 입소하는 제소자는 14일에서 20일까지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알려진 중부 아유타야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많이 모여있는 아유타야 새우 중앙시장에서 최소 17명의 코로나19 양성자가 확인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시장판매자와 레스토랑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유타야 새우시장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하는 300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검사와 소독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4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시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태국의 이번 대규모 유행에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비행기를 타고 타지방으로 이동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어느 태국인 남녀 커플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나콘시탄마라 질병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놓친 남녀 커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남녀 커플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과 감염 사실을 알고도 타이 라이온 에어로 방콕 돈무한공항에서 나컨시탄마라까지 각각의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컨시탄마라 출신 26세 남성은 4월 11일 아침에 4월 3일 함께 식사를 했던 친한 친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돈무한공항에서 타이 라이온 에어에 탑승해 나컨시탄마라에 도착했으며 그후 택시로 귀가한 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애인인 나콘시탐마라 출신 여성은 4월 10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되었지만 다음 날인 11일 그 사실을 숨기고 돈무한 공항에서 타이 라이온에어 에 탑승해 나콘시탐마라 공항에 도착했고 그후 바로 보건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타이 라이온 에어는 이 사실을 알게 된후두명이 탑승한 SL-1780편 1A부터 3C 좌석 및 s l 7 9편에 7번부터 11F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에게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연락했습니다 교도소와 방콕 유흥업소에서의 감염이 발생한 직후인 4월 7일 태국 보건부는 통로클럽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날짜 당시 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24명이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속도가 1.7배 빠르게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변종은 지난 1월 영국 켄트에서 태국에 도착한 4명의 영국인 가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된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지방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지난 한 주간 6일간의 송크란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4월 송크란 축제 이벤트가 올해도 중지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방콕에서는 코로나 신규 감염자 발생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이벤트 개최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며칠 사이에 방콕 통로지구의 야간 유흥시설, 나라티왓 교도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콕, 치앙마이, 부리람, 파타야 등 태국 대부분 지역에서 송크란 축제 이벤트 행사를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4월 이전 하루 평균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태국의 현황은 송크란 연휴 기간 중에 하루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송크란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하루 최대 1500명을 넘어 지난 주말에는 하루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송크란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감염 사태가 연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위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더욱 가파르게 전파되어 연휴 종료 직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겁니다. COVID-19 감염은 의료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4월 9일에는 방콕 라차위티병원의 의료진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이때 확진자와 접촉했던 10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은 곧바로 폐쇄 조치가 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수술 일정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월 7일에는 남성 배우 TTC가 코로나19 집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등 태국 연예계에서도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TC는 소속 기획사 사무실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6일 방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7일 저녁에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콕의 야간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발생시 업소에는 가수와 연주자들도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연예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성 가수 아피와 씨와 남성 그룹 타이타니움 멤버도 양성으로 확인되고 한때 아이돌 그룹 G20 2020 초기 멤버로 활약했던 뉴클리아 등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연예인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의 대규모 감염사태 재발은 국립공원, 고궁 등의 관광기 폐쇄로도 이어졌습니다. 4월 16일 기준 치앙마이는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해 도이인타노 국립공원의 모든 관광명소, 학습공간 등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태국 왕실청은 4월 13일부터 왕궁 등의 시설을 일시 폐쇄합니다. 방콕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아유타야 인근의 방파인 궁전, 치앙마이의 뿌핀 궁전, 창후아만 로얄 프로젝트, 시리킷 여왕 직물박물관, 아트 오브 킹덤 박물관 등은 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폐쇄됩니다. 태국 남부 휴양지 푸켓에서는 도지사가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태국 정부에서는 결국 이번 감염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41개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최소 14일간 폐쇄됩니다. 14일간 유흥업소가 폐쇄되는 41개 지역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방콕 통로 에까마이발 클럽발 감염으로 인해 한꺼번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속출하면서 한때 병원에서는 검사약품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테스트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사비를 미리 지불한 인원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 처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중단된 병원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보이는 10곳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4월 18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하게 됩니다. 프라이어찬업차 태국 총리는 야간 외출 금지령이나 이동 금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교 교육시설이 폐쇄됩니다. 단 국제학교 시험 기타 감염 방지 조치하에 이용은 허용됩니다. 유흥 및 오락시설이 폐쇄됩니다. 술집과 클럽, 가라오케, 성인 마사지를 포함해 최소 14일간 폐쇄되는 것입니다. 쇼핑몰과 백화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실시합니다. 놀이공원 및 게임센터, 운동장, 기타유산 백화점 내 시설이 폐쇄됩니다. 모든 교육시설에서 수업이 금지됩니다. 학원 수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집합금지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현 공중위생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레스토랑 등 음식매장에서 주류판매나 제공이 금지됩니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입점자 수를 제한하고 감염 방지 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위험도를 정하는 지역 구분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존 태국내 18개 도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대량 발생하고 또한 발생 장소가 여러 곳에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뿌라쭈압키리칸, 사무르뿌라칸 사무사콘, 빠툼타니, 논타부리, 사케오, 라용, 푸켓, 나콘바텀컨겐 딱 나콘, 라차시마, 송클라, 수판부리, 우돈타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렌지존입니다. 태국 내 59개도이며 레드존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정부가 통행금지 및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진 않았지만 각 도지사는 이러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독자적인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방콕 유흥업소발, 나라티와 교도소발, 집단 코로나 발생은 태국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 내에서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받는 부리람 지역에서도 4월 8일부로 5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송크란 행사는 전면 취소가 되었으며 연휴를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부리람 내 호텔을 또한 100% 가까이 예약이 취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개 부리람의 송크란 축제는 아주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수많은 지역 내 상인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고 100%에 육박하는 호텔 취소율은 현지 지역 경제를 크게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4월 16일부터 실시되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은행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게 됩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은행은 오후 5시로 앞당겨졌으며 그외 다른 지점은 오후 3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 또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그 지점은 반드시 폐쇄 조치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다만 ATM 사용 또는 온라인 뱅킹 사용은 변경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3차 유행은 항공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태국 국내선 운항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야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국내선 항공 운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태국 민간항공국은 각 항공사에서 기내에서 승객끼리 충분한 간격을 취할 수 있도록 각 항공편 항공권 판매수를 제한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국내선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 제공을 다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내식뿐만이 아닌 승객이 가져온 음식이나 음료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비행 중 승객에게 신문이나 잡지, 브로셔 배포도 금지되며 기내에서 기념품과 면세품 판매도 금지됩니다 90분 이상의 비행에는 마지막 2열 좌석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는 승객을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약산으로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의 신학기 개약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뜨리눗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의해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학기를 다음 달 5월이 아닌 6월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학교 시기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사무차관, 기초교육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상황을 검토한 후 회종 결정은 4월 30일에 내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감염사태는 태국 내각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타지역 사람들이 해당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방침까지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앙마이 도의 위라판 도지사는 방콕, 논타불리 빠툼타니, 사무뿌라칸, 나콘빠톰 등을 포함한 감염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레드존에서 치앙마이를 방문한 사람은 가정이나 숙박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치앙마이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cm차나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태국 동북부의 부리람도에서도 4월 6일부터 방콕을 포함한 레드존 지역에서 부리람에 들어가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리람도의 경우 코로나 검사 비용이 1인당 600바트이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태국 남부의 휴양지 푸켓에서도 레드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푸켓의 경우 실시기간은 4월 2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레드존에서 푸켓공항에 도착하는 사람 또는 자동차로 푸켓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푸켓에서 시행하는 자세한 입도 규제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두번 접종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푸켓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푸켓 도착 72시간 전에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푸켓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푸켓 도착시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하며 비용은 300바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표기되는 지역에서도 레드존 지역에서 오는 인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내총 37개도에서 타지역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부과하는 입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COVID-19 3차 유행은 태국의 외국인 여행객 개방 계획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켓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었던 무격리 여행객 개방 플랜인 샌드박스 모델 실시도 실시 보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은 태국 정부 또는 도시가 해당 국가의 외교, 방역기관과 협상하여 백신 접종을 마친 두 나라 국민들이 격리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영상에서 푸켓의 샌드박스 모델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피팟 장관은 푸켓 샌드박스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샌드박스 모델을 실시하려면 푸켓 도민의 70% 이상이 정부에서 백신 수입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예정대로 푸켓 도민들에게 주사를 놓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7월 1일 격리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6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하면 당초 예정하고 있던 푸켓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태국을 초토화시킨 코로나19의 3차 유행, 이번 대유행이 시작된 발단과 전개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기준 태국의 코로나19 현황은 신규 확진자 1,443명 이중 태국 국내 감염자는 1,431명 사망자는 4명이 추가되어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4 5,185명이며 그중2 8,958명이 완치되었고 1 6,119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1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에 태국 현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 시작 부분에서 항상 다루곤 해서 1일 코로나 집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군요 그 당시 국내 감염자는 없었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뿐인데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태국도 코로나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백신 접종 시작도 늦은데다 접종률 마저 전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목표대로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들은 올해부터 적극 실시할 계획이었던 해외발 관광객 개방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 애인과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꼭 태국에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께 악재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 v 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